자 여러분들 저번에 구막사장 공장영상 올렸는데 어그 영상 올린 뒤로 제가 있는 그브이프 톡방에서 이거 쉽게 잡는 법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안그래도 제 매지션으로 하는데 좀잘 안걸려요 CC기가 투력이 낮아서 그런지 자꾸 난간에 뭐 걸치는 방법이 있다고 하, 해가지고 드디어 그 난간 걸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지금 찾았거든요 아, 생각보다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이 버그가 뭐 원리는 모르겠고 여기입니다. 맵에 보이는 이쪽, 이쪽에서 이렇게 벽 타고 이리로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여기 중앙 기준에서 시계 방향으로 여기 5시 방향, 5시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여기 울타리, 이 울타리 있죠. 이 울타리 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여기 큰바위 보이시고 이 울타리 타고 여기 반쯤 반 정도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살짝 들어오는데 뒤로 밀리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말뚝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밀쳐짐 같은 거는 뒤로 밀리면서 혹시 풀릴 수 있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밀쳐짐은 빼고 한번 때려볼게요 저번 크레바리서는 계속 때리니까 쫓아와서 또그 리셋이 됐었는데 과연 이 발디루스는 계속 때릴때 리셋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느낌상 들어오진 않고요오 이거 휴, 괜찮은데 원거리 한정 이거 완전 사기인데요 이 버그는 오히려 여기 걸리니까 CC가 잘 걸리네요. 오, 안 풀린다. 최대한 무빙기 없는 스킬들로만 구성을 해주시고, CC기, 특히 밀쳐짐, 넘어짐. 얘들은 보스가 움직이게 되니까 그것도 빼줍니다. 딱 빼놓고 지금 기절 세팅만 해놨거든요. 아무 문제없이 잘 잡고 있어요 이게 좀 불안한게 정확히 이쪽 여기 칸수로 보면은 여기 한칸 두칸 여기 세칸쯤 올때 되면 리셋되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아슬아슬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바로 오셔서 여기 이 칸수로 보면은 하나 둘셋네칸까지네칸으로 벽타고 들어오시면은 딱 여기 걸려요 보스법이 근데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벽타고 오지않고 보스가 이 안으로 들어오거나 이 바깥으로 오면은 그냥 바로 리셋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무병하실때 무조건 벽타고 들어오셔야 돼요 벽타고 자 일단 여기서는 말뚝들 되는거 확인했으니까 한번더 한번더 이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바퀴 뺑 돌아서 지금 거의 한줄 가까이 깠는데 저 리셋되면 좀 현타 올것 같아요. 지금 상거바이저 100개 먹으면서 버틴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실 때, NPC 있는 쪽으로 지나가셔서, 바위 있죠? 바위 오른쪽에 있는 난간. 난간보다는 울타리죠? 이 울타리를 타고 갑니다. 울타리를 타고. 아, 들어와버렸네요. 이건 실패. 어, 다행히 리셋 안 됐어요. 두 칸까지는 리셋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실패니까 다시 가야겠다. 와, 정확하게 어떻게 걸게 하지? 그니까 맨 처음이 제대로 걸렸네요. 그게 두 번째 한 거였는데, 지금 세 번째 실패했고요. 네 번째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이속 감소 디버프 걸어놓고, 다음에 가봐야겠다 거리가 꽤 있어야 할것같으니까 벽타고 다섯 번째까지 아좀 거리가 있어야 되네요 거리가 있고 빠르게 내 캐릭터는 여기 네 번째 울타리에 네 번째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오니까 또 걸렸네요 한번더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어우 피 엄청 깎이네 아 지금 200개밖에 없네 이거 느낌상 두번째 못갈것 같죠 포션이 너무 없는데 두번째도 이 방법으로 걸리면은 오 포션 없이 클리어 가능하죠 원거리는 자 디버프 이속 디버프 걸어두고 거리가 좀 많이 나야됩니다 nope. 빠르게 벽 타고 와서 네번째까지 아이로 오면 안되는데 좀만 들어가볼까아 때리지마! 아 때린다 때린다 때린다 계속 때리면 안되는데 자 잠시 반경을 끄겠습니다 아 이게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되네 또 너무 멀리 있으니까 안오네요 다시 한번 만들어봅시다 좀만 더 가까이 오케이 여기서 벽타고 아 여기 열로면 안되는데? 안걸렸죠? 와 이거 쉽지가 않네 자 보자 정확하게 걸리는 방법을 알아야돼 정확하게 아까 보면 여기 네칸까지쑥 오니까 됐었는데 아또 얘가 밖으로 왔네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됐다 됐다 드디어 됐어 아 좀 반복을 하셔야 할것 같네요 100% 확정으로 걸린다기보다는 어, 캐릭터하고 몹에 어, 거리 유지가 좀 돼야 되고 너무 멀리 있어도 안되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되고 일단 여기 들어왔는데 이 발드루스가 여기 바깥으로 왔다 무조건 실패고요한요두 칸이 마지노선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발드루스가 여기 바깥쪽에 있을 때도 두 칸쪽에 또한 칸쪽에 그리고 나는 여기 캐릭터 네칸 쪽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반격을 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때리다가 이로 오다가 걸리네요. 이거는 조금 도전을 몇번 하셔야 할것 같네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실 때는 맞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로 가야 됩니다. 반대 방향 이쪽으로 이렇게 도망가다가는 100% 리셋 되거든요. 정확히 이네 칸이 마지노선입니다. 네 칸에서 왼쪽으로 가 되고요. 이 중앙을 향해서 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한 바퀴 도시고, 이렇게, 한 바퀴 도시고. 아까 제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일단 요거 한줄 남은 피쭉 잡아보고, 두 번째 보스도 여기 이 자리에서 똑같이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때리고, 한 번에 쭉 가보겠습니다 아 방금 뭐될 뻔했는데 어어아 이렇게 왔다갔다니까 하 걸리네 자 일단 걸렸어요 걸린 것까진 좋은데 이건 안닿는 거리잖아 공격이 안닿는 거린데 살살살 가보겠습니다. 아까 공격 사거리가 여기 네 칸이었죠? 가까운데? 아, 이 공격 달것 같은데요? 네 칸이면 한, 둘, 셋, 넷, 여까지 와야 되는데? 아 풀린다, 풀린다. 에이. 일단 리니아를 <웃음> 여기 몰아두고 여기갔다 여기갔다 왔다갔다 하니까 되네요 약간 똥개훈련시키면 됩니다 문제는 공격이 안다있는데어 나도 걸렸다 오케이 풀렸고요 이거 나도 <웃음> 저도 걸리네요 위험한 버그야 이거는 아 이거 위험하다 이거 나오면은 리셋이잖아 아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아... 있긴 있는데 공격할 방법이 없는데? 이따가 다시 일로 왔다가 약간 이렇게 여기서 회복을 하시고 아 근데 이거 이 상태 만들다가 또 맞는데? 아 이거 어렵다 짤짤이 안되나? 짤 빠지 면은 난 일로 오고, 오면 졸로 가고, 또 제가 오면 일로 오고, 아,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안 된다.